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 이고요이 제품의 이름은 바세론 콘스탄틴 1972 캠버 입니다 1972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해서 아직도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사이즈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 이쪽은 짧은 쪽 원쪽은 길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긴 쪽이 38mm 짧은 쪽이 33.5mm. 그리고 이쪽이 12mm입니다. 그리고 말테크로스가 이렇게 있고요. 두께는 6.7mm입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실 것 같고요. 보시면 엄청나게 화려하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과 위쪽은 4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이렇게 3줄의 다이아몬드가, 브릴언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VVS1 퀄리티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핀 버클이고요. 핀 버클 위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모두 개수가 257개고요. 합쳐서 중량은 1.4캐럿 정도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18K 와이골드 당연히 이핀 버클도 18K 와이골드입니다 보시면 750 보이시죠? 18K를 나타내고요 여러가지 각인이 핀버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A급이고요 미사용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A급으로 하겠습니다 가죽밴드로 되어 있고 요 뒤에는 여러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25515 이게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이고요 스위스메이드 750 여러가지가 써 있습니다 위쪽은 파세론 콘스탄틴 예쁘게 써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이 제품의 캘리버는 1202 구요 이 안쪽에 33개의 파츠가 들어있고 4개의 주얼이 있으며 이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용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쁜 시계입니다 손에 만약에 놓으면 이런 정도의 감을 가지고 남성여서 약간 시계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아까 바, 말씀드렸다시피 크기는 4cm, 약 4cm, 약 3cm, 약 2cm 해서 여성의 손목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있는 바세론 콘스탄틴 1972캔버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